두피문신도 굉장히 여러가지 종류의 시술법이 있거든요 아주 도트라든가 선을 가늘게 해서 시술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두껍게 하거나 겹치게 해서 시술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. 얇은 모발에 두피문신하면 어색하거나 티나진 않을까요? 아무래도 머리가 얇다는 건 두피가 많이 비쳐 보인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두피가 많이 비쳐 보일수록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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깥으로 보이는 게좀더 체감 효과가 있으시고 기존의 머리로 잘 가려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하게도 잘안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근데 두피에 머리카락이 별로 없고 두피가 하얗게 들여다보이는 분일수록 또는 이제 삭발 스타일의 어, S&P m 두피 문신을 하실수록 좀더 선이나 점이 가늘어야 자연스럽습니다 두껍게 칠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얇게 칠하면 차는 느낌은 떨어지겠지만 자연스러운 효과를 위해서는 조금 더 가늘고 섬세하게 시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색하거나 티나지 않으려면 좀더 세밀하게 균일하게 시술하는 게 필요해요 좀 기술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죠 너무 어색하거나 티나는 것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시술 자체를 좀더 정교하게 하면 되니까요